그 다음에는 레드벨벳의 굿배더글리 언제 나왔지? 3월 <웃음> 어, 아, 3월 21일 <웃음> 그렇게 닿을 때 다은 음, 그새, 닿지 않던레드벨벳 뭐. 드디어 얼마나 애가 다. 탔는지 이 엘르드벨브 음. 너무 만나고 싶다 아티스트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음. 몇 년도야? 2 0 0 1 7년도 음. 나는 사실 굿베더글리 얘기 뭐 할까 할 음. 때부터 그게 이제 생각이 음. 딱 났던 장면이 작업실 생활할 때 음. 우리가 이제 일하다가 <웃음> 맨날 그 약간 토토로가 있는 거 아, 참새 방학관처럼그 음. 모임대가 침대방 음, 침대방에서 음. 그뭐 있었어, 2층 침대 있고. 토토로 음, 침대. 토토 쿠션, 뭐, 음. 그래, 침대. 음. 그런 거 있고, 그런 거. 자린 거 하나 들지 않아 조금. 어, 골반. 골반. 골반이야. 골반. 골반. 골반. 골반이 있잖아. 자동차려. 어, 어, 그냥 또 이렇게 좀비나 집어서. 야, 너는 <웃음> 무슨 가수꺼, 거, 누구거 제일 써보고 싶어? 이러고. 어, 나, 레드빌베. 이러고. 우연히가, 아, 진짜 나도. <웃음> 그때, 그때도 그때 17년도에 그 이제 레드벨벳 자거든. 거 사실 해봤어. 계속,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했었어. 음, 뭔가 될 듯한 순간 때도 음, 있었는데 맞아. 계속 안 되다가 아 어, 이게 드디어 음. 이제 딱 연을 몇개 해준 음. 고마운 곡이라서. 음. 음. 음.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음. 음. 뭐. 그래서 음. 사실 이 곡이 기다림이 조금 긴 편이었는데. 음. 음. 그래서 그 기다림이 되게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럴까?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<웃음> 맞아. 맞아 맞아 맞아 또 워낙에 이제 그 우리가 일하는 특성상 음. 변수들이 많잖아요 변동되는 음. 것들이 많고 실제로 진행되다가 음. 이제 안 나오는 것들도 덜어있기 음. 때문에 음. <웃음> 어떡하지? <웃음> 그럼 어떡하지? 그럼 어떡하지 맨날 이러면서 음. 되게 기다렸었는데 음. 너무 예쁘게 음. 딱 나와서 응. 나는 레드벨벳 우리가 이렇게 발매가 된 거는 처음이긴 한데, 우리 정말 음. 작업은 많이 했잖아요. 음. 의뢰는 많이 받았으니까 늘 이게 가이드 들었을 때 가이드가 대부분 좋은데, 음. 딱 레코딩된 음원을 들었을 맞아. 때 레드벨벳이 유독 되게 음원, 그러니까 음색이 음. 너무너고 예쁜 아티스트라서 음. 그딱 조화롭고 예쁜 분들의 목소리가. 어, 그게 또 우리 가사로 음. 이 레코딩 된 예쁜 음색의 음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음. 행복했던 3월이었어, 음. 진짜. 게딱 진짜 예쁘게 리본을 꺼놓 음. 초콜릿 한성도 받은 음. 느낌. 음. 가사 내용도 우리의 음악이 그렇게 제법 <웃음> 예뻤는데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초콜릿삼자라는게 음. 사실 그 포레스트 건프에나그 음, 음, 맞아, 맞아, 맞아. 엄마가 말하는 대사 중에 음. 그런 게 있잖아 인생은 초콜릿삼자와 같다고 음. 이런 장면을 이제 말하는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 에 김삼순이랑 어, 요즘 어린 분들은 <웃음>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명작이 있어 음, 진짜 명작이 있어요 김선아님과 현빈님이 주연을 하신 그 드라마에서 파티제에였는데초콜릿 <웃음> 대결을 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. 음. 이때 이제 가이드랑 당연히 이제 달라졌는데 우리가 가사를붙치는데 라이스업 박스 초콜릿스 여기. 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? 어떻게 가창하면 좋을까요? 라는 요청이 음, 있었어가지고 그때 어 거기 그니까 라이프에서 <웃음> <웃음> <그래서> 많이 <웃음> <했, 웃음> 더기대되는걸 부터였어요 라이프에서 많이 기다리는 걸부 이거를 이제 조금 헷갈린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수치사를 당했어요 <웃음> <웃음> 불러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어,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. <웃음> 음, 음, 음, 그 바위드 틀어놓고 음. 그 위에다가 불러서 보내드렸는데 맞지. 멜론 댓글도 네. 처음이지 처음이었어, 나뭐 말하는지 알아 어, 멜론 댓글 피자박스 그런 댓글 있어, 그 그냥. 부분이 피자박스로 들려 자꾸 그렇게 들려 리 아, 그, 그 댓글을 두, 아, 두고 나니까 그럴 수도 응, 있겠다 나, 그래서 응. 그때 응. 한번 불러달라고 아, 하셨구나 기대되는 이게 중심이야 중심 네. 가사그 근데 이 곡에서 이제 그 우리 국어 시간에 하잖아 이 문단의 중심 내용 어문 문장이 뭔가요? 하면 이제 요거를 딱참 많은 <웃음> 적절하겠지. 어쨌든 되게 가사 내용도 뭔가. 뭐랄까.. 많이 음. 어, 음. 어 되게 부, 그러니까 아픈, 아픈? 힘든 음. 부분까지 뭔가 끌어안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곡이고 우리한테도 너무 그런 되게.. 음. 뜨거운 섭취감을 주는 노래이기도 하고 아, 아, 사실 이게 초봄에 나왔지만 나는 이 곡이 개인적으로는 그때 작업할 음. 때도 아 겨울에 나오면 너무 좋은 음. 것 같아 너무 포근하고 음. 음. 약간 어떻게 들으면 캐럴 같은 음. 느낌 음. 그 전주가 딱 음. 나오는 게 음. 어, 되게 딱한 이불 속에 음.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음. 느낌도 진짜. 근데 봄에도 잘 어울리고 사계절 캐롤이지 뭐. <웃음> 그런 데네 <웃음> 뭔가 다가오는 음. 계절에 음. 또봄봄 <웃음> 봄이었지만 들어 또더 많이 들어주시면 참좋겠네 콘서트에서 음. 한번 뭐 불러 주시면 음. 좋겠네요. 맞아 콘서트도 갈봄할때 시소해 가지고. 언젠가 누군가 이 말을 전해 주실 수 있다면. <웃음> 제발 샘미에굿패스어글리드한 번만 더 뭔가 어 연말쯤에가 그러니까 뭐 11월? 아 12월도 좋아요 더 저는. 하면서 샘에 있으면 좋겠다. 근데, 근데. 저희는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좋겠지? 당연히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